안녕하세요. 니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예요. 반가워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1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예요. God's promise remains.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셨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기록했단다.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쵸? 아, 음. 에스겔 선지자는 아, 할아버지구나 음. 에스겔 선지자는 언젠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을 기록했단다. 아, 누구예요? 에스어 응? 아빠가 왔네 아빠 맞아요. 맞아요. 아. <웃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고 다시 말해주었어 예레미야 선지자도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단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70년 안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 아! 아이라! 70년이 지나고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단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지. 누구예요? 다니엘. 아, 콧물 한번 닦을게요. 후, 후, 옳지. 아. 코 나왔어요. 자,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할 일이 많았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도시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것이 보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일했지. 그리고 기초가 놓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며 기념했단다. 와! 뻔뻔 뻔뻔뻔뻔뻔! 모든 백성이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지 그들은 행복했어 트럼펫과 심벌지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봐요 행복한 표정이에요. 감동스러운 표정이에요. 매 <웃음> 양도 있네요.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는 우는 사람이 많았단다. 왜 그랬을까? 울고 있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음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의 집을 완전하게 다시 짓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어.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울었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응응응응 울고 있네. 그렇지? 응, 할아버지 울었어. 이 할아버지 울었어. 어? 아, 아유라.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예! 예! 이제 우리 다음 신약 성경 12부에서는 신약 성경이 시작돼요. 너무 기대되죠? 네. 그럼 우리 다음 12부 침묵의 시간이 오래 흘러요. 누가 침묵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봐. 아유가 이렇게 해봐. Many silent ears. 침묵하는 시간이 있대요. 응, 우리 그럼 다음 12부에서 만나기로 해요. 인사할까요? 예. 응. 그럼 모두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